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더뉴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엔진을 교환입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을 레벨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고 첫 교환이라 그런지 상태는 양호합니다 초도 충진류가 이렇게까지 가득 있는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초도 충진량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었을까요? 에어 클리너를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여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 마스킹을 꼼꼼히 힘집을 방지해줍니다. 언더커브에 위치한 서비스 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하고요 언더커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를 하나 붙여줍니다. 오일필터를 탈거합니다.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해 줍니다. 오링에 신유를 바른 신품 필터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주고요. 드레인 플러그 및 와셔 모드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공장 출하 후첫 교환인데 기존 플러그에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들면 신품으로 교환하는 게 좋죠.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 오일 팬 끝까지 밀착시켜줍니다. 클리닝을 진행하면서 테이프도 같이 제거해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줍니다. 더뉴그랜저 2.4 하이브리드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신유는 포탈코츠 9,000퓨처 G5-0W-20입니다. 100% 합성 엔진오일이며 G5 규격 인증까지 받은 오일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유 주입 끝났으면 시동을 켜 유온을 상승시키고 시동을 끄고 수포후엔진오 레벨을 확인합니다. 풀마크 밑으로 잘 찍혀있네요 다시 시동을 걸고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오일 필터, 드레인 플러그 모두 깨끗합니다 다음 엔진을 교환 주기가 기재된 스티커를 선바이저에 부착하면 더뉴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엔진을 교환이 종료됩니다 이상 더뉴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엔진을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차량과 같이 엔진을 교환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